구독 좋아요 좋아요는 이제 이렇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알람설정까지 <웃음> 어떤 친구로 실금을 올리죠? 차리 요렌테랑 얘네들 딱 해가지고 일로 해서 한번 올려볼까? 이걸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차리 10억으로 85억을 만든다 저버홀저버로 저벌을... 보다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하셔도 어 굳이 아 근데 재료가 하나가 죄다 97,8짜리 아네 110억 강장이면은 와 근데 저거는 접으시는거 아니에요? 110억 강장이면 맡기시면 은 감사하긴 한데 괜찮으세요? 밴딩님. 오케이, 그럼 97짜리 실금으로 그냥 이렇게 해갖고 찾아볼게요.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선수 가치가 제일 싼 걸로 이런 애들 딱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예그니까두칸 네, 이하로 해서... 아, 근데 97이 되나? 히바오드가히바오드가 118인데, 겁나게 안 오른데요? 두 칸, 두 칸이 안 되는데? 그냥 딱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? 97짜리로 하니까? 뭐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? 아, 이런 식으로 해고 실금으로 해서 딱 바로 붙이는 거. 오케이 그러면은 다이렉트로 실금 진행해봅시다 오케이 히바우드 이거 붙으면 85억 85억으로다가 오케이 강화 이 실금 붙일 수 있는지 강화를 거의 안하다 보니까 이거 메모장으로 가릴까요? 가릴까 가리지 말까 차라리 이거 실금으로 붙이면 은 붙이면 또 대박이잖아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가리기 한번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고 컨트롤 우와. 붙여봅시다 이거 히바우드 실금 지금 좀 많이 팅을 하긴 했는데 갈게요 하나 둘셋 가보자 와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붙었을 것 같아 안 붙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은 살짝 느낌이 저는 지금 되게 애매하고는요. 지금 어떨 거 같아? 여러분들은. 아. 와... 한번 일단 확인을 해 볼게요. 여러분들 저 아무 말이 없으신데. 어! 어! 난 분명 봤다. 여러분 저 추천 좀 일단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난 분명히 봤거든요 뭔가 보였어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세분와난 분명히 봤습니다 와 이게 저지 음 실금으로 와 85억까지 음이 정도면은 주연육주스님 추천 정말 감사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추천 감사해요. 아, 멍뿅님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어, 팬클럽 가입하셔도 될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딱 붙여드렸고 음, 이게 저죠. 과거에 또 음, 깔끔하다 진짜로 히바오도 이렇게 붙여드리고 실급. 이게 진짜 실 칸으로 이게 되네. 실 칸으로 히바우드 이카 와. 그것도 아이콘 야, 지렸다. 깔끔합니다. 진심으로. 음, 나, 이 진짜 얼마 만에 보냐? 이렇게 딱야 날라오는 거. 아, 일단은 컨텐츠 스케줄 그 맡겨주신 왕병님 정말 감사하고. 네, 이렇게 딱 붙여버렸네요. <웃음> 와, 깔끔하다, 음. 오늘, 그래서 이것까지 다 합하면 오늘, 한 진짜 아홉 배 정도는 드셨다, 왕병님, 음.